일로 와. 기저귀 갈아야지 일로 와. 장태리 잡아. 장태리 잡아오다 시시.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. <웃음> 너는 포위됐다 넌 도망갈 곳이 없어 <웃음> 아니 잡아와야지 안돼 <웃음> 기저귀 갈아야 돼퍼잖아 기저귀 언니! 근데 그래도 안 엄마 응. 응 언니 것도 있고 응. 그러니까 응마 잡아 응. 응. 어. 응. 응. 응. 잡아 잡아 안돼 키스코기야키고코기야 잡아 짠짠. 응. 응. 우와 아뜨다 장난감 돌면서 기적이아안 좋아 짱 딱딱 다다 다다 약간. <웃음> 에이, 삼겹살인데 먹고 달콤해. 고고하지. 약간. 약간? 응. 지금까지 먹었던 삼겹살이랑 맛이 어때? 음, 자꾸 음. 맛. <웃음> 맛있다고? 먹어볼까? 상주쌈 상추 해줄까? 상추쌈 짜줄까? 응. 고기가 맛있어. 이게 맛있어. 네. 이게 맛있어? 고기 응. 한번 자꾸 뜯어볼까? 자꾸 뜯어볼여 아, <웃음> 이거 이거 사실 젤리야. 어. 나 젤리 좋아하는 이제 밥 드세요. 젤리야? <웃음> 음, 맛있다. 젤리가. <웃음> <응. 웃음> 처음에 먹어봤을 때 어땠어? 음, 너무 다품했 응. 음. 진짜 맛있어 근데 삼겹살인 줄 알, 알았다가 진짜. 깜짝 놀라지 않았어? 응 음. 왜? 아, 왜안 놀랬어? 너무 작품했고 응 음. 맛있어 너냥 행복했어? 음. 그 신난다. 어머, 어머 개구리 네 개구리 야 어머 개구리 됐어 리백 개구리 됐어 어. 개구리 아니까 개구리 개구리 아니 개구리 어머 개구리 야개구리나 <웃음> 아, 토끼 엄마+ 엄마 난 토끼야 요정 약정+ 약정 짱짱 짱짱 짱짱 짱짱 짱짱 짱짱 짱짱 고짱짱 응. 아빠도떴아빠 그러면 갑자기 큰 응급 택장이 나왔대. 응? 개구리가, 응? 응, 네. 왕눈이가 응. 물에 응. 밀려서 떠내려갔어. 어떡하지? <웃음> 엄마 보고 싶겠다. 응. 아빠도 우, 보고 싶.. 시... 운다. 울어. 응. 아, 아빠도 보고 싶겠다. 응. 나 좋아한다 음. 아아아아는 먹었잖아 언니는 못 먹었고 응 어. 엄마 냉장고에 넣었어 너무 시원해 쭈쭈 왔어 어? 잡아먹으라고 쭈쭈 왔어 누가 왔다고? 쭈쭈 왔어 쭈쭈인 거 어떻게 알았어? 엄마! 봐봐 아 그러니까 투쭈인거 어떻게 알았어? 응. <웃음> 쉬우잖아, 이거. 개구리 왕님이야본적 있어? 없는데. 기억나. 응. 어떻게 본 적이 없는데 기억이 나? 그죠? 그래? 어. 투투. 투투라고 한 거지. 투투. 어떻게 하냐고? 알아. 나 사실은 그냥. 어떻게 알았는데? 그걸 알아. <웃음> 뭐야, 츄츄 왔어. 츄츄 응. 왔어. 응. 자아먹으려고왜 나쁜 아이라는 걸또 어떻게 알아? 어, 같이 왔다, 이거랑안 볼래? 무워헤와헤 응. 음. <웃음> 이렇게 퍼먹는 게 맛있어? 거기서 샤워캡을 통과해 보겠습니다. 그래봐. 샤워캡을 통과해 보겠습니다.